안녕하세요 호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덱은 축제 코르키 덱입니다 최근 자야 캐리 덱 그리고 3코스트 캐리의 용술사 덱이 자주 나오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은 받지 못하지만 코르키 덱도 초반부터 빌드업이 잘 갖춰진다면 후반에 힘을 내고 쉽게 순방할 수 있는 덱입니다 또한 후반에 고코스트로 밸류업하기 정말 좋습니다 챔피언, 이다스, 탐켄치, 오른, 드리스타나, 룰루, 코르키, 소나로 이루어진 이 덱은 축제 코르키 덱입니다. 탐켄치와 오른자리에는 쓰레쉬 파이크를 넣어 수호자와 속삭임 시너지를 활용해줘도 되고 바드, 야수호 같은 효율이 좋은 오코스트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덱을 할때 배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소나만 상대 딜러와 대각선 배치를 신경 써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배치가 쉬운 덱입니다. 함께 사용하기 좋은 증강체로는 축제 문장, 축제 시간, 화끈한 복격 사냥의 전율, 파란색 배터리, 초월, 사이버네틱 통신, 기계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코르키의 아이템으로는 쇼진, 거학, 정손이 가장 좋고 이외에도 피바라기, 인피, 구인수를 주셔도 좋습니다 코르키의 경우에는 전체 만화통이 60이라 쇼진 대신에 블루를 주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쇼진이 빌드업 과정과 후반 밸력 상황에서 더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블루보다는 쇼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코르키는 평타딜보다는 스킬로 딜을 하는 챔피언이라 쇼진이나 블루 같은 만화 아이템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업입니다 코르키에게 줄 아이템은 징크스나 트리스타나 중 이성이 먼저 붙는 기물에게 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후반에도 뇸뇨미를 활용하는 덱이라 하이머딘거 룰루, 트리스타나로 3조련사 시너지를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 스테이지 초반에 탐켄치 이성이나 난동꾼 기반의 탱커가 잘 나오고, 징크스나 트리스타나가 떠줄 때 코르키 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보실까요? 그럼, 코르키 하러 슛! 증강체가 좀 맛없긴 한데, 허수아비 전선 선택해 줄게요. 호수아비 전선을 초반에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호수아비가 탱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탱커 기물을 추가하기보다는 딜러를 하나 더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탐켄지이성작이 되고 징크스가 하나 있을 때축대 코르키 덱을 하기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친구야 기보에서 포병대 뽑은거 맞아? 너도 그렇게 할거야? 이즈 이성의 비치 빌드업이면 다른거 하지 저렇게 고기보에서 스쿼드랑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상징이 뜰 때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라 요즘 저는 쳐다도 안봅니다 그립 라운드에서 아이템은 좀 아쉬운데 쉔이성이 붙은건 너무 좋은데요? 아니 잠만 뭐야 연승중인 분들이 다 6레벨 찍었습니다 아니 얘들아 3실에 6레벨 찍는거 맞아? 너희 별로 안쎈데 너무 무지성 아니야? 야 너도 6레벨 친다고? 이러면 제가 만날 다음 상대가 모두 6레벨이기도 하고 저희 지금 넣을게 쉔 2성이 있다 그죠? 이럴 때 레벨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 친구야 연승중이라서 6랩 치는 것까진 알겠어 근데 그럼 아이템도 만들지 아이템은 아끼고 싶은데? 연승은 하고싶어? 으이그 으이그 넌 진짜 안되겠다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 아니 딜로도 뭐, 파이모딩걸이성애뭐트리스타나 하나 띡넣어으면뭐 네노미가 딜 다하란 말이야? 와 이거 너무 놀부심폰데요 수호자 4마리 띡 넣어놓고 말이야 비행기 슛 코르키 덱을 할때 시너지를 정말 많이 킬수 있어서 단결된 의지 코르키도 정말 좋긴 한데 연승 중인 이 상황에 기계 전문가로 스태틱 먹으면 확정적으로 계속 연승할 수 있겠다 그죠? 기계 전문가 선택하겠습니다 여긴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시 보고 안만나도 길드 자야다 그죠? 증강체를 좀 야무지게 뽑기도 했고 와 니코도 있어서 아니 챔복기도 있어서 완성되면 무섭겠는데요 여기 하지만 확실히 스태틱 있으니까 연승이 달달하네 그렇지 우린 체력으로 승부해 친구야 너는 볼배 할거야? 근데 문제가 두배 아니 문두 볼배 이거 맞아? 좋으려나 별로일 것 같은데 친구야 일단 여기 나볼배하겠다선언한 친구가 있으니까 후반에 거학은 무조건 만들어줘야겠다 그죠? 그럼 좋아서 뭐공중집이 돌겠는데요? 축제 시간에 축제의 경품? 이분은 뭐축제 진심인가요? 아까도 포병대 상징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번 게임엔 코르키가 좀 많이 겹친 것 같습니다 증강체를 이렇게 선택해서 절대 빼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체력이 많으니까 코르키 하나만 찾고 밑에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시고? 코르키 한명더 있는 것도 모자라 이성이라고 아니 4-1 7레벨 50킵 코르키 이성이면 이거 그냥 리롤 한 번도 안치고 자연 빵으로 떠준 것 같은데? 친구야 넌 코르키 빼고 죄달성이구나 그럼 두드러 맞아야지 자식아 그렇지 아 코르키 그렇게 하는거 아니? 초월 선택해 줄게요 코르키가 너무 많이 겹쳐서 일단 체력 많은걸로 순방이라도 해두려고 8레벨 로 업하고 이다스 초과해 줬습니다 자 아, 여긴 뭐 6피치 쇼유 덱할것 같고 그렇지 들고 들어가면서 그래 초월 켜지고 이거 살짝 세러먼인가? 한 번만 더 이기면 진짜 순방은 확정일것 같은데 다음 만날 상대들이 좀.. 여긴 센데? 리롤 좀 친다? 뭐야 이다스 이성에오 코르키? 이런 코르키로 바꿔주고 뭐야 리롤 한번 이거 너무 야무진데? 어, 이다스 이성 안 만났네? 아이고, 우리 볼베 친구. 전설이랑 용술사랑 비핀을 다 받고 싶어서. 문제가 두배 증강체를 포기했구나. 그래. 욕심부리면 맞아야지. 그렇지. 고로 길석한테. 다입 그렇지. 별거 없는데요, 문두 볼베? 아, 문두가 없구나. 그냥 볼베. 이번 상대는 이다스 이성에 아직 자야를 찾진 못했네요 그래도 뭐 아마 길드 자야를 할것 같죠? 아직 여유가 있어서 돈을 안쓴것 같습니다 아니 저뒤에 이다스 2장을 더 들고 있잖아? 이거 설마 이다스 3성 찍는 건 아니겠지? 와 이분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아 이분때문에 1등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일단 패, 일단 세게 패 피백 이러면 저는 순방은 확정이다 그죠? 상대들을 보면 용을 탱커로 쓰는 로비가 좀 보이고 볼리베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거악을 뽑아주는게 좋습니다 밤끝? 용발? 아냐아니야 아니야, 거악이야 거악 거학. 아 직후 도 아깝다 보거는 아니고 오 거악의 용발의 이온? 어이 괜찮은데요? 이걸로 선택해 줄게요 상대는 코르키 이성에 쇼유를 탱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코르키 덱을 할때 쇼유보단 이다스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상대의 쇼유는 살살 녹아 없어졌는데, 우리 이다스는 흠집 하나 없이 튼튼하다 보죠? 그렇지. 코르키 이성 뭐 별거 없는데요. 아, 코르키한테 만화품 넣어야 되는. 와, 여기 쇼유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어 니코도 방템 지리는데? 근데 애니비아가 일성이라서 해볼만하다? 그렇지 이다스 버텨주면서 오 잠만 피가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그렇지 회복해주고 초월 터지고 잠만 그렇게 아 뭔가 딜이 모자란데? 아 이거 이성이었으면 이겼겠다 아내 피백 9레벨 가기 전에 코르키 패어니까 여기서 코르키 이성은 찾고 넘어갑시다 이롤 치면서 소나도 찾아주면 되겠다 그죠? 오른 이성아 잠깐만 소나 넘겼다 그렇지 코르키 이성에 소나까지 이러면 징크스 빼면 되겠다 그죠? 징크스 팔고 스태틱이랑 거학은 잠시 트타한테 주고 씁시다 디오는 골은 주고 너운두볼배 성공했구나 친구야 판도라로 오지게 돌려서 삼성닭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코르키 피업하면서 정손피업 있잖아 그렇지 폭탄 날리고 어라? 아이 볼배 잡으려면 후반에 밸리업 좀 해야겠는데 여기 아까 저희가 졌던 유피치 쇼유 덕이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도 코르키 2성이고, 소나도 있다. 소나 공각, 그렇지, 미쳤고, 코르키 폭탄 계속 발사해주면서. 자, 한번 더. 그렇치다 터잡고. 져 자, 쇼유만 잡으면 된다 아니, 염눕이 말고. 그렇치 소나. 스턴 매이고미 종이 비행기, 슛! 레벨 찍고 야소 추가해줬습니다 와투석풍 게임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누누 삼성에 다이아 2성인데 왜 아직 7레벨이죠? 설마 너 누누 삼성 찍겠다고 아직 7레벨인거야? 아니 친구야 차라리 8레벨가지 그랬어 아 이분 바에야그 제1장 판도라 이거 안보신거 같은데? 아바에야 그렇게 하는거 아닌? 그렇지 코렇게 마무리하고 미치! 빌드 자야 되기네요. 탈론아, 제발, 쿠르키한테 오지 말고, 눈치껏 왼쪽으로 가자. 어? 아니. 쿠르키야, 빨리 죽여. 그렇지. 탈론 잡고, 이다스한테 폭탄 계속 던지면서, 이다스 잡아내고, 초월 딱 터지면서, 그렇지. 자야 다구리 까고, 미츠어잠만 저기, 자야 두 마리 남았고, 탈론 한 마리 남았다고? 자, 계속 리롤 해봅시다. 시험율 이성? 아 이게 다음 턴에 볼베를 만나서 볼베 만날 때는 COU가 의미가 있거든요 신비술사를 켜주면 아무래도 저 볼베 딜을 좀 감소시킬 수 있어서 아 근데 이게 마지막은 또저 자야 탈론이 남을 것 같단 말이죠 일단 체력이 많으니까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문두볼베 우리 이제 보레이라좀 할만하지 않나? 자 우골배부터 빨리 잡아내고 아니 오른쪽 저 빨리 잡아 와 여기 박스인데 여기 잡으려면 신비술사를 추가해야겠는데요? 근데 탈론이 삼성이라서 여기를 잡아주길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상겸 잠그고 이번 턴엔 제가 상대의 분신을 만날 턴이다 그쵸? 이번에 죽는 상대를 보고 최종 색을 정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자야가 지면 지오유를 사용해주고 신비 숫살를좀더 올리고 여기가 이기면 어, 어떻게 어 해야되지 그래도 확실히 탈론이 삼성이라서 할만해요 자야는 계속 견제해줘야 됩니다 자 결국 길드 자야가 살아남았네요 그래도 탈론 삼성은 해볼만 하지 않나? 아니 잠만 탈론 삼성 뭐야? 이거 코르키가 그냥 녹아버리는데? 아 이거 코르키를 부석에치면 안됐나?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리롤 한번 해봅시다 자 바드는 사고 아오신 2성? 용이 그래도 체력이 높아서 탈론 스킬을 한번은 버틸 것 같으니까 코르키 대신에 아오신 사용해봅시다 일단 아까 코르키로는 안된다는걸 알았으니까 덱을 바꿔주는게 좋겠다 그죠? 자 코르키성 자 일단 배치부터 서풍피하고 아오신한테 딜템 남은 거결은 야소주고 용발을 주는게 좋겠다 그죠? 수는 야소 일단 스킬 한번 버텼고 사우신 그렇지 사야까지 끊어내주면서 칼로는 평타로 톡톡 그렇지 죽이나 밀쳤다 컷네 이렇게 코르키 덱으로 1등해 보았습니다 초반에 탐켄치 이성과 징크스 하나만 있어도 빌드업부터 후반 덱 구성까지 쉽게 할수 있는 덱이니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캔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